차원이 다른 영적 존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한 다음부터 이제 마지막 말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때의 사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 말세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말세에 일어난 사람들의 특징 시대의 특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 아멘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데 이것은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고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은사가 내 육체에 부어진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특히 자기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합시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능력이 정말 여러분의 육체에 부어지길 원합니까 아멘. 여러분의 영에도 부어지길 원합니까 아멘. 여러분의 모든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중요한 징조는 뭐냐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아, 네.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내가 마지막 때의 말세에 힘을 얻어서 쌀수 있거든요 네. 자 우리 몸에 영양분이 있는데 영양소가 생기려면 계속 내가 뭔가를 먹어줘야 돼요 영양분이 내게 들어와야 내가 운동도 하고 활동하고 움직이고 모든 것을 다할수 있거든요 네. 근육 만들려면 근육질이 있는 그런 단백질 요소를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일어난 일 마지막 때 중요한 일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고 특히 어떻게 육체의 부어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와 기름부심 내게 내 육체가 느껴서 우리가 그것을 체험해서 지금 이곳에 모여 있잖아요. 서로 낭비하지 않게 되고 불필요한, 불필요한 시간에 쫓겨다니지 않고. 내가 똑같은 일을 해도 내신령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사명이 자꾸만 생겨져 속사람의 사명도 있고 겉사람의 사명도 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자꾸만 사명에 대한 생각이 생기게 되고 내가 사는 목적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정확하게 살아야 돼 이런 것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단계단계 단계 하나씩 하나 밟아 올라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확 열단계씩 점프하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북한의 김정일이가, 김정은이가 핵미사일을, 원자폭탄을 실험하고 미사일을 자꾸 쏘는 이유가 뭐냐면, 차원이 다른 전쟁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차원이 다른 전쟁. 왜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살살 구슬려서 전쟁하지 말자, 사주께 지내자 이러면서도 미국 쪽에서 전술, 전술 그 스텔스 폭격기 있잖아요. 그런 폭격기를 계속 한쪽으로는 들어오고 북한은 북한대로 다루고 이렇게 하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전술 핵 폭격기나 그런 비행기가 오면 스텔스 폭격기가 오면 그 레이더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서 준비하면 벌써 준비하면서다알아차려바스서양 부셔버리고 미사일을 쏘기 전에 먼저 부셔버릴 수 있는 남쪽은 남쪽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서로 강력한 전쟁이나 만일의 경우에 차원이 다른 전쟁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3년 반 동안 열심히 열심히 훈련시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노숙하시고 예수님 이름을 초청하는 데 있으면 거기 가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틈난대로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선생님 제자에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훈련시키고 특히 기도가 뒷받침이 돼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 기도가 뒷받침이 안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내 기도가 뒷받침이 되면 복음을 전하는데도 능력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힘 있고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일차원적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만 쳐다보면 말씀이 나고 주님을 쳐다보면 능력이 나고 주님을 쳐다보면 나의 잘잘못을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내가 해야 될것 가르쳐주시고 내 부족한 것이 무엇이 주님께서 야 베드로야 넌왜 이렇게 성격 급하냐 요하나 너는 우리 아들이다 야 야고보 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도마야 너는 왜 이렇게 의심이 많느냐 주님이 성격에 대한, 성품에 대한 약점이나 장점 이런 것들을 다다다다막 짚어주시고, 어떨 때는 베드로를 시험하는 쪽으로 몰아가시고, 어떨 때는 도마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도마의 의심이 많은 것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다른 자를 때로는 약점이 드러내서 정신 차리게 만들. 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서 주님은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서 세워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제자가 주님의 제자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의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의 말귀를 못 알아 먹을 때가 많았어요 특히 어떤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를 할때자 그럼 너희들이 내가 있을 때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만 내가 없을 때를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산에 들판에 들으면서 기도 훈련 시키는 거예요 기도 훈련 그리고 막 능력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성령을 조금만 하시고 변화산에 가서 헬몬산에 가서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초막 세수를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초막 세수 여기가 조사원이 주님께서 계속 다양한 모습으로 똑같은 주님이시지만 어떤 차원의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고 알고 있고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있고 그렇게 살아왔던 이 차원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주님의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내가 어떤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내가 속해 있는 차원에 변화를 줘야 한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외국, 어뭐 외국에 나갈 때나 이제 누구를 만나러 갈 때는 의복도 갖추고 또 머리도 안 감아서 머리도 감고 화장도 하고 정장차림으로 하기도 하고 그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장소에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동하는 방식이 틀려지잖아요 언어도 달라지고 옷, 복장도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근데 사도행전에 넘어가서 예수님이부활승 성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실때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러면 너희는 에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 제자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 성령님을 본인들이 직접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임하는 경험을 한 번도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잠깐 기도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가서 귀신 쫓아내라. 둘씩도 시작해서 둘씩 마을에 들어가서 귀신 쫓아내서 복음 전하라. 그때 잠깐씩. 그러나 본인들이 으샤, 으샤 해가지고 직접 기도해서 부르짖어서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가 나타나는 경험을 안 해봤거든요. 자, 그래서 지자들이 제 주님과 전한 다음에 고민이 됐어요. 막 자기들의 습관이 다 나와요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 시험에는 시험은 온갖 시험은 잡다한 시험은 다 드러납니다 내가 영으로 살지 않으면 시험에 한번 지기 시작하면 내가 할수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일은 다할수 있어요 혈기 나오지 거짓말하고 둘러대지 성질 부리지 그리고 발빼맞지 이간질하지, 남의 말 하지, 그리고 우유부단하지, 왔다 갔다 왔다, 왔다 갔다 하지, 어펜다운이 심하지 자기의 그런 약점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다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처럼 잔인하게 돼버려요 그럼 믿는 사람이 타락하면 살인자도 될수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감옥에 가면 사고 안 치는 줄 알아요? 감옥에 가도 어떻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죽더라고자 그러면 나에게 어떤 나를 어떤 타격을 해서 내가 어떤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것에 맞게끔 주님이 임하시고 계세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길 원하는 의욕이 내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완전히 따라가고 싶지 않는 의욕도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안 된다 하는 의욕도 있고 죄를 적당하게 지어가면서 따라하고 싶은 것도 내 안에 있어요 그것만 있어요 괴로우고 싶고, 나태하고 싶고, 오늘 교회 안 가고 싶고, 영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영적으로 살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너무 영적으로 깊이 빠지면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영적으로 너무 또안 빠지려고 하는 것도 있고, 이성도 있고. 자, 이렇게 제자들이, 어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 자리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 여러분 아십니까? 큰 기업들의 그돈 그 많은 사람, 그런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서운한 사람들이, 그 뭐야, 돈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 사람들을 또 직원으로 채용해서 임금 체불만 돼도 지금 이제 구속되네, 꺼네시대요 그런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야,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보자.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과, 주님 말씀 들었던,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을 목격하는 여, 여자분들까지 같이 모아서, 120문도가 막 기도하는거야. 막. 내가 뭐 어떤 차원이 될지, 무슨 차원이 될지, 그런건 몰라도, 그냥 막 기도해서 기도해. 자, 이제 물리학적으로, 한번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차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차원. 같이 합시다. 우리에게 우리가 속한 차원이 있다. 차원. 이 차원이 있는데 우리가 쉽게 알수 있는 차원. 1차원이 있고 2차원이 있고 3차원이 있고 4차원이 있고 좀 다양한 차원도 있고 1차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간 안에 이 공간이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공간인 줄 알았더니 이 공간 안에 우주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공간 안에 점을 표시하기 위해서 세 개의 차원이 있는데 길이가 있고 점만나콕 찍어서 거기서 길이를 질수 있고 넓이를 질수 있고 높이를 질수 있는 차원. 그 1차원은 뭐 수학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 xy xy 여러분 이거 아시죠? <웃음> 그래프로 보자면 세로 x라고 하면 가로 y가 있고 가운데서 쭉 올라가면 제시했다 1차원이라고 할 때는 이 시간 안에 점 하나 콕 찍은 것을 1차원이다. 그리프상에 표시한 점 X라고 하는 그점 하나 콕 찍은 것이 1차원 그럼 2차원은 뭐냐 2차원은 점과 점 사이에 선을 연결하는 거예요. 선을 연결하는 거예요. 선과 면과 플러스 시간이 있을 때 어떤 단면이 만들어져요. 단면, 평면 완성된 평면, 단면이 볼수 있다. 이것이 2차원. 3차원은 좀 복잡한데 3차원은 그 단면이 아니고 이를테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블럭이죠. 블럭. 벽돌. 블럭. 그 시간 안에서 블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건이 전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쉽게 말하면 입체적인 것, 입체적인 그림, 이런 것들이 3차원이야 완성된 사건들만을 느낄 수 있는 것. 가로, 세로, 높이. 자, 그러면 4차원이 있는데 4차원은 뭐냐? 4차원은 입체적인 것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데 다시 말하면 4차원은 어떤 삶이 있는 거예요.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것이 4차원입니다 여러분의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삶이 있었고 스토리가 있고 사연이 많은 거예요 이게 4차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있는데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나의 미래가 어떤 식으로든 풀어질 것인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뭐냐 4차원이에요 4차원 자 그런데 어떤 완성된 결과의 이야기들이 있고 사건이 언제든지 일어나고 사건이 막 만들어지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4차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셔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스토리를 만들어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안 계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지자들에게 반드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은 어떤 차원의 높은 수준의 영적 차원의 어떤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전쟁하는 내용이 너희들이 이동하면서 스토리를 만들 것인데 에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차원이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이 아니라 차원이 보이지 않는 차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살잖아요. 내가 어떨 때는 내가 저만나콕 찍은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 공간 속에서 처음 하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선분 선이 하나 쭉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높아지나 가로가 되나 세로가 되나 그런 차원으로 느낄 때도 있고 조금 더 나가면 내가 이제 막 성장하면서 사람이 성장하면서막 표현을 하잖아요. 나는 어떻고 이런 목직고 이런 생각이고 우리 아이에서부터막 설명 자기 느낌, 자기 감정, 자기 이성. 생각과 감정과 말과 함께 무엇이 자꾸 만들고 표현하고 표현하고 4차원의 삶을 이제 사람인지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서도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풀어질까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과거의 너희들이 아닐 것이다. 성령 받으면 현재적으로도 강력한 삶을 살수 있고 지금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숨어 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임하면 유대로 번지고 사마리아로 가고 땅끝으로 가게 될 것이다 아멘합시다 어떤 사건이 종기가 되고 그 사건의 결과가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특히 영적 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결과물이 만들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적 차원이 있는데 영적인 높은 차원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 경험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 차원에서 요 신성 불가침의 차원도 있어요 신성 불가침 마귀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그 영적 영역에서 신성 불가침의 차원을 도전을 해서 쫓겨났잖아요 그 세계에서 쫓겨난 거야 그래서 귀신이 되고 마귀가 되고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수많은 차원들도 있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사차원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왜 성령의 능력 권사를 받아야 되느냐 은혜를 받으면 차원이 막 늘어나고 차원이 다양해지고 내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만들어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내가 움직이기는 움직이되 자유하게 움직이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성령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자유화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점 하나 콕 찍은 차원이 아니고 줄 하나만 쭉 성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단면만 눈에 보이는 단면만 있는 게 아니고 쭉 내나가면 여러분 카드 크리스마스 카드나 보면 그 뭡니까 저 입체적인 그림이 있잖아요 명암 조절이고 딱 보면 눈에 크 우리 눈이 세상을 바라볼 때 입체적인 눈이잖아요 딱 보면 명암이나 강도나 이런 모든 게다 조절이 돼서 알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보면 정육면체가 있잖아요 한점 명만 보면 그, 그 면만 보는 거야 이차원적인 삶을 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차원이 올라가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이 구원의 신앙생활에 강력한 능력이 내게 들어와야 내가 좀더 강력한 스토리에 있는 삶을 영적 삶을 살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결과는 몰라요 자, 그러나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서 사차원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전혀 새로운 창원으로 성령의 자유함 속에서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나고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를 누리고, 아주 다양한 차원까지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희한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면 살수록 차원이 다른 어떤 강한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사단은 영적 차원에서, 이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타락해서 이 땅에 죽겨왔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살려고 하고 기도로 살려고 하고 성령 받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그것도 안 돼요 사단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 보이지 않게 우리보다도 훨씬 몇 차원 앞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알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영적 차원의 경험을 할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그것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그 용도를 이제 우리가 대지에서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 육체에, 내 정신에, 내 영에 하나님의 능력이 쌓여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도고, 성령의 능력이고요. 믿습니까? 자, 그러기 전에는, 우리 육체는 마귀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1차원전, 2차원적, 3차원적, 4차원적,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사람들과 싸움에, 그 싸움에 상대가 되지만, 내가 영적으로 기도로 영적으로 살지 못하면 사단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시험이, 영적인 시험으로 오는데, 껍데기는 사람을 두면서 어떤 사건을 쫓아서 오지만, 영적으로 이걸 분별이 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능력이 내게 주어져야 되는데, 네. 제자들에게수님이 당부하신 거잖아요 너희들이 기도해봐라 직접 너희들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봐라 그러면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능력이 임하니까 어떤 종류의 상대도 어떤 차원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게 안 되니까 베드로도 속수무책 당했고 다른 지자들도 속수무죄고 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마음이 안 들어오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영으로 살아야 한다 다양한 차원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땅에서 있는 차원이 아니라 오늘 우리 김진원 집사님은 이 땅에서 산 간단한 삶에서 단순한 삶에서 단면만 보는 삶에서 나이 들어서 예수를 믿고 구절을 용접해서 영적인 경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과거에는 잘 나갔으니까 막 골프 치고 나름대로 육체가 좋아하는 육체가 육체를 가육체 즐기는 그런 삶을 사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나이 들어서 병원에 요양원에 입원했으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잖아요 자기를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정리할 수 있을 때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받게 해 주고 육체적으로 제대로 못 살았다 할지만 영으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인생의 만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라에 가면 상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생명지 이름이 기록도 천국 감금에도 감사해야 되죠 아, 네, 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네도 시간이 있잖아요 어느 한 분이 주님의 부름을 받는 것을 보면서 주님 나도 저렇게 되겠군요 예. 앞서거니 뒤서거니 갈 텐데 갈때 가더라도 신앙 양심을 지키고 우리 삶의죄 가운데 있는 삶이지만 그래도 죄를 덜 지는 쪽으로 가고 영적으로 살수 있도록 하고 내 생명이 붙어있는 날까지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아내, 남편, 부모님, 친척들에게도 자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진짜가 있다, 영적 차원이다 영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더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그렇고 복음만 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영적인 능력도 내가 갖추어야 되죠. 갖춰야 돼요. 영적 영양 처가 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교회 문제로 막 신경 쓰고 해도,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제일 우려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내는 헌금이 있는데 이 헌금이 피 같은 금 같은 돈이 모아져서 성전을 이전하는데 정확한 곳에 사용이 돼야 되는데 만일 그렇지 않고 단임 목사가 이걸 허탈한 곳에 사용해버리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심판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언론 보면 깨끗한 건물에 가고 싶고 넓은 건물에 가고 싶고 가고 싶고 가고 싶고 막 이것도 좋다 이것도 좋다 사람이 마음 못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시 몇번 경험하잖아 우리가 우리가 볼 때는 여기 주유소 자리가 좋다 돈은 하나도 없지만 왜? 착각은 자유잖아 착각할 수 있잖아요 주님 이거 또그 건축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교회로 오라 그래가지고 집사님 여기 그 주유소 땅 보셨어요? 목사님 그 땅은 정말로 주님의 그의 자리입니다 그 땅은요. 교회자리 아니면 할게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목사님 성전 건축 얼마나 준비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없는데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적어도 80% 90%는 준비해놓고 건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에도 변수가 많으니까 여분의 액수가 또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목사님 힘드십니다. 알았습니다 우리가 연락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직원들하고 아무리 머리 맞대고 옛날 방식 있잖아요 옛날 방식 실제 믿음은 하나도 준비가 안돼있고실력으로 싸울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여리고 밥듯이 밟는 거야 주야 믿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에 했던 거 교회가 이거 해가지고 망한 게 하나 둘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그게 통할 수는 있어요 송도에 우리 후배가 교회를 100억 들여서 건축을 했어요 100억 들여서 건축을 했는데 장인, 장모, 인청 중심으로 되어있는 자기 교회 멤버들 서로 핏 보증 마저 보고 또 보증 또 보증하고 보증하고 결국에는 성전을 잘 지었는데 기도도 엄청 많이 했는데 이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경매가 됐버인 거예요. 100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그런데 또또 또 다른 후배 목사가 또 그걸 또 샀어요. 그런데 그 후배 목사는 누가 스폰서가 나타나서요. 100억 넘는 돈을 60 얼마에, 60억 얼마에 경매에 당첨돼가지고요. 그걸 또 샀어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부유가 안 되는데 빚이 없어요. 교회가 막 등록하고 붕하고막붕안니거든 억울하고 아니해 서로 막 고발을 했어도 왜? 자기는 돈 들을 까다 들어가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 신용불량자다 만들고 자기도 신용불량자 되고 하나하나 안 돼서 어떻게 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기도원에서 한번씩 만나면 얼굴이 완전히 할아버지가 됐어요 십몇년 전에 가보니까 머리가 막백발이에 백발 40대 초반인데 머리가 백발이에 백발 아무게 목사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아우 목사님 말 마세요 그래 그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아우 우리가 새성전으로 가려고 하는 거기는 4층 300평 정도 가까이 되고 3층에 5칸 했는데 계약서를 내가 썼다그랬잖아 금요일 날. 어, 목요일 날 썼구나. 통장에 3억 정확하게 있는데 53억 정도 들어가는 건 10분의 1을 해야 되니까 계약서는 썼는데 목사님 그러면 우선 있는 것만 먼저 주시고 있는 거 얼마? 3억을 달래는거야 지금 통장에 있으니까 내가 찾아야 됩니다. 내일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생과 내일 꼭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어, 10분의 1은 5억 3천이니까, 5억 3천, 나머지 2억 얼마를, 2억 3천을 언제 보내주시시요 1월 초에, 1월 3일날 보내달라는 거야. 2억 3천. 예, 네, 하여튼 알았으니까, 어, 10분의 1을 그래서 이제 거기, 예, 오, 1월 3일날로, 속으로는 내가 돈이 어디가 있어요. <웃음> 그러니까 또 우리 옆에서 우리 사무실 이웃 아집 사람, 우리 할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 하루셨습니다 그래, 그렇지. 그 사람들 본원 앞에는 돈 없어서 절대 안 해서,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 보이지 않아도. 근데 나는 몰랐는데 이런 자켓을 입고 가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보다 세탁을 입고 만나면 돈이 많이 보인대요 있어 보인대요 내가 그래서 세탈을 입고 나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계약서를 한백몇십 번을 내 이름을 썼어요 4층 그 공간 4층 그 상가가 총다해서 11개인데 11개를 통으로 다 터서 써야 되는데 그러나 처음 분양할 때는 통으로 저 11개를 해야 되죠 계약서 하나당 여덟 번이니까 이름을 썼어요 내 이름 4층은 내 이름으로 다 계약서 쓰고 3층은 사모님으로 다섯 콤. 근데 3층에 다섯 칸 중에서 한 칸이 보증금이 얼마냐고 분양 저에한 하는 게 3억 5천인가 4억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두개 조그만 거한 10평짜리 두칸 15평 20평짜리 두 칸이면 7억이 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5 0매 목사님 사층하고 삼층하고 다 쓰는 조건으로 53억 정도를 목사님이 렇게 해서 53억에 대한 10분의 1 5억 3천을 1월 3일까지 해주셔야 되고 내일 목사님 3억 보내주시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월 초에 2월 중순쯤 돼서 3 0매덕을 보내주시고 용자 받으면 3월 초에 중순에도 20억 얼마를 또 20억 얼마를 또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장부에 다 치러집니다 근데 아 그래요 할렐루야 속을 안으로 워매님이 내가 돈이 어디가 있어요 워매 여러분 그 마음 아세요 여기서는 빨리 나가라 그러지 안 나가면 법적 조치한다 그러지 에? 복사님 나간다 그러고 2년을 걸어지 2년 저 같은 인간에게 한번 걸리면 제대로 걸리면 요저안 나가요 우리 집도 경매돼서 나가라 그러는데 안 나가서 내가 1년 반인가 버텼어요 시커먼 양복 입은 사람들 우리 집으로 오면 내가 저쪽에서보고있다가자만이 검정색 양복 입은 애들이 우리 집 앞으로 올라간다 우리 집 앞에 딱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갔다 몸머리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검정색 양을 입은 사람이 두세 명이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왜요? 혹시 김영두씨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나. 순간순간 이 머리가 돌아간다니까. 그래서 머리가 이지경이 된 거예요. 나하고 뭔가 비슷한 사람은 이영우 목사님 같은데. 근데, 아저씨 어디 살아요? 내가 201호에 살았는데 201호 안쓰세요 아이고 멍청이들 201호 사람한테 201호냐고 물어보면 내가 201호라고 내가 산다고 그래요? 201호 산다 그러면 나와 함께 들어와서 물건들 다 가져 버리고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야 근데 내가 1년을 넘게 버텼어요 나 4층에 사는데 그래서 4층에 올라가는 거예요 어 그러세요? 이렇게 딱 밑에서 다 봐요 4층에 자칭에 올라간 것처럼 해서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옥상에서 숨어서 3 시간을 기다렸어요. 3 시간을 기다려서 이 옥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놈들이 아직도 있어요. 작심을 하고 왔었구나. 그래서 3 시간을 버티다가 버티다가 그러는데 그때 이제 우리 딸이 오거나 아들이 오거나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막 옥상에서 막 했더라고요. 하고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해지려고 해. 식구들 이다 말해. 내가 보종 서성. 지금 검명수양복 입은 애들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 집 집단리 시키려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한 열댓 명의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문 열어주면 들어와가지고 그냥 다 끌고 나가죠. 근데 법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집 단래가 들어와서 문을 따고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 없는 데서 그렇게 하면 법으로 걸린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와서 여보세요 벨누르면 안에서 이렇게 보고 무조건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해야 돼요 그래서 지저분 듯이 숨어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53억짜리로 가서 36억이나 33억 유자를 받아도 나머지 20매덕을 어디에서 또 해요? 여러분 집 파실 거예요? 못 팔잖아요. 여러분 집하시면또 어디 갈 거예요? 편이 수법이 보이잖아요. 수가 보여. 우리 집도 내놨는데 우리 집도 안 나가. 그러니까 30억 유자 받으면 그때부터 이자만 1,800만 원이 나가는 한 달에 1,800만 원 이자가 다 생각해 보세요 3개월만 밀리면요 그 상가 그렇게 해도 은행권에 상가 딱 저당, 근저당 소장 딱 쳤고요 3개월 밀리면 그냥 경매에 들어와서요 그럼 집이고 뭐고 교회고 그냥 소장 되는 도 시간 문제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설명이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아무리 좋은 곳도 아침에 금요일 날이훈상 집사가 계속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돈 보내야 돼돈 보내셨어요? 보내셨어요? 잠깐만 아니야 집사 돈 보내면 큰일 날것 같아 글로 전화해 가지고 우리 이것 때문에 난리 가 났다 그렇게 소식을 전해라 난리 가 났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연락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러고 나서 오후라도 돈을 보낼까 했는데 아무리 봐도 수가 안 보여요 근데 지금 금요일 토요일 지나고 오늘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제 이야기하고 보니까 돈을 계약금 그 통장에 전부 있는 그 3억 안 보낸 게 천만다 아니에요 그게 할렐루야 네? 그 사람들 나한테 실수한 게 있어요. 목사님, 3목 보내주시고요. 1월 3일날, 나머지 2억 몇천 보내주시고, 그렇게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계약서데 계약이 만약에 안 되면, 천만원 정도 되돌려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빨리 달라고 합니까? 아니. 1월 중순되면 또 구정이잖아요. 설날이니까요. 직원들 뭐 월급도 취한된 고뭐 오요. 딱 듣는 순간에 이야 이놈들이 내가 준것 가지고 성과급 잔치하려고 그러는구나. 여러분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 그러면 성과급 3억 가지고 성과급 자기들이 얼마씩 몇 천만 원씩 뭐뭐뭐수고 사람들 다 해버리면 그 공정에 따라가는 거야요못 못 받아요. 계약이 취소돼 그거 절대 못 받아요 우리가. 날아가는 거야 그거는 어후, 내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성부들이 피 같은 돈을 그러니까 내가 맨날 며칠 아르면서 잠못 자면서 스트레스 받고 정말로 여러분 사실 힘들었어요 주님 주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어 실수 안합니까?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게 그냥 말로 하고 그냥 무심코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건 기다림의 싸움이고 타이밍의 싸움인 것 같아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저 전에 봤던 데 있잖아요. 불난데 거기 사람이 몇 명이 죽었잖아요. 주폭들 끼고 막 술집이 있고 거기 불나가지고 이 지역에 소문이 제일 안 좋은 데가 있어요. 예. 거기를 가보니까 사무실에 이윤상 집사는 사님 이런 데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평당 천만 원이 넘는데 거기는 250평 그리고 한 층당 300평 두개 층을 7층짜리 건물인데 그래서 리모델링 하면 계그딸것 같은데 거기가요 한층에 300평에 얼마인지 아세요? 7억 5천만 원 조그만 15평 20평 상가 한칸세 세 건물인데 거기에 3억 4억인데 그 조그만 상가 두개 분양 받으면 7억 원이 넘어요 그정도 액수면 거기에 300평 되는 한층을 살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두개 층을 사야된대요 2개 층을 사면 어떻게 해요 7억 5천이니까 14억 15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2억을 더 내놓으래 왜냐면 그 거기를 수리를 한다 벨리베다 수리하지뭐 해야지 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잠을 못잤 요즘 사모님 말을 듣고 사무실 그, 이윤상 집사가 이야기하고, 사모님이 이야기하고, 우리 오늘 남자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같이 거기 잠깐 갔다 오 가서 보니까, 이제는 정말로 더러운 건물인데, 이제는 정말 깨끗한 건물로 보여, 또, 이게. 왜? 1층에 t c 갔다가 시설을 잘 해놔가지고, 300평을 해놓으니까, 건물이 사네요. 그거 사놓으면 대박이, 대박, 대박. 대박. 어 o u 유튜브에 나가면 이거 안 되는데 혹시 유튜브 소리 u 듣고 이런 얘기 듣고 우리한테 투자하실 분은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t u 층을 쓰면요. 노 u b 니다노 u t u b e y o u t u b 0 0평 u 0 0평 900평 900평 우리가 원하는 사역이나 원하는 시 y o 원없이 할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합시다. 그래서 20억 정도만 있으면 3계층을 우리가 기약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리모델링좀 하고 물질이 좀더 필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고 보면 뭐 하루 이틀 사이인데 기약금 안보는게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다만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그곳에 가면, 팔 걷어붙이고, 녹아다 뛰셔야 돼요. 하실 수 있죠? 장집사 가면 제일 세게 안에요 네. 그거 하면 허리 다 나. 허리 아픈 거. 어. 그거 허리에 다낫고 그리고 살도 한 10kg 이상 빠질 거야. 어. 분명히 아멘있어요 네. 하여튼, 차원이 다른 지역에 가서, 예, 네. 하나님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불필요한 모든 일에 가서 사먹고 내가 이제 그렇게 할게 나도 커피 교회에서 먹고 나도 커피숍에서 커피 안 먹고 나도 술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울 테니까 담배 피울 때 있으면 다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또 이런 말 하면 유튜브에서 그렇게 하고 김용도 목사가 술먹을때 담배 피으 때 그러면 곤란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술 끊으시고, 담배도 끊으시고, 하나님께 예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데,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이 성취되는 그 기쁨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실 때 세계층을 쓸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7정짜리인데 다 피어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다 구입하면 제일 좋을 것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단면적인 삶을 살았다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에 영적인 삶을 살고 세계를 향해서 성령이 불을 던지고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차원의 영적 전쟁을 벌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그런 일을 할수 있도록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